천일이에요 <웃음> 아, 음. 아, 지금 시간은 아침 음, 9시 아니, 6시 50분 <웃음> 아, 양력으로 2월 2일 아, 음력으로는 1월 12일 십묘일십묘일 아, 시간상으로는 몇 시에요? 십묘일몇 아, 시에요? 명절이라고 어? 설날 아니 그 전에 양력 1월 1일 해가 바뀌는 어쩌냈는데 벌써 2월 2일이고 어? 음력으로는 또 설날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벌써 어? 12일이에요. 잘 가죠? 날짜 요일로는 목요일 <웃음> 아, 오늘 얘기는그 저원편에 이어서 천도제 어? 천도제, 그 얘기를 좀 이어서 할까 합니다. 아, 천도제를 할 때, 이 다른 제자들이랑, 다른 부당, 예를 들자면 천일이랑 달라요. 응? 달라. 어, 각자 방식도 있고, 각자, 어, 자기 신명들이, 그, 신명이들께서 하시는, 그, 방식과 폼새가다 달라요. 어? 그래서, 누가 옳다, 누가 그러다, 이 얘기를 못 해. 응? 그뭐 근데, 어차피 이건 천일 방송이고, 천일이 하는 얘기다 보니까, 천일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어? 다른 사람, 다른 무당들이나, 그런 사람, 그런 양반들 얘기할 건 없어. 천일만 얘기하면 돼요. <웃음> 아, 천일은,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아, 천도제나, 이런 중생들, 연러 중생들, 그러한 그 죄를 구술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일반 스타트. 아, 첫, 첫 번째로는, 그, 그 집안 그 내력이나 그런 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아, 너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구별이 딱 가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일을 잡아서 구을하겠다고 잡았어. 굿을 하겠다고. 응? 잡았어. 굿을 잡, 굿 구슬 딱 군날자를 잡게 되면 그 집안 그 상황을 신령님들께서 보여주세요. 이 집은 뭐가 문제고 이 집은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쫙그 그 상황을 현재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처리 방법 내지는 해결 방법 이러한 것을 천일한데 알려주세요. 그게 두 번째. 그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넘어갔어요. 세 번째 세번세 번째는 그 보여줬던 그 현안 그것을 처결해 나가는 다시 말하면 해결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것을 세 번째로 천일한 데 보여주세요. 다 그족이고, 우리 저 신령님, 신명님들이 이 천일한 데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세 번째. 그 다음 네 번째. 네 번째가 있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 구판에 가서 정작, 구, 이거 구판 그 천도제를 예를 들은 거예요. 천도제를 하기, 그러니까 전까지 1번, 2번, 3번 이게 다 이루어지고 네 번째에 들어서는 언제냐 천도제 딱 들어가가지고 그날 당일날 천일의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당일날 어떻게 하냐 신령님들께 제를 올린다겠어요 고맙다고 고마우니까 그 어려운 일들을 다 해결해 주셨으니 어떻게 하냐? 감사하잖아 그죠? 신령님 전에 인사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그목간 마무리 마무리 작업, 응? 그 집에 조상 일이 됐든 뭐 막힌 그 업장이 됐든 뭐 쌓여 있는 업이나 이러한 것을 마지막 그 털어내는 장면, 털어내는 일 신령님께 인사하고 <웃음> 그렇게 그 집안 일을 마무리 하는 경우, 그게 네 번째 굿이에요. 굿 하는 날. 그렇게 까,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요. 그게. 아셨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 어느 중생이 왔어. 어? 어느 중생. 오, 너 이렇게 이게 문제네? 이렇게 이렇게 이거 해, 해결을 해야 돼. 했어. 그래서 뭐 해결 안 하면 상관없고, 한다고 나왔었을 때, 나를 딱 잡으면, 두 번째로는, 그, 진짜 현황, 응? 천황을 천일한테 꿈으로 다 보여주세요. 그 집에 처한 입장. 그두 번째. 세 번째로는, 그, 해결해야 될 일들에 대한 진행 상황, 응? 진행 상황. 해결되어가는 과정. 그거를 천일한테 딱 보여주세요. 네 번째, 마무리 구판. 구판 가가지고, 마무리, 딱! 해결하는 거. 그렇게 이제 천일은, 그, 일처리가 돼요. 처년의 방식이 그렇고 우리 신령님들 방식이 그러세요 <웃음> 저번편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저번편을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를텐데 저번편을 안 보신 분은 이 영상 보기 전에 다시 한번 그것도 보고 오세요 그래 빠르고 어, 저번편을 보신 분들은 저번편을 이어서 생각을 하면 돼요 <웃음> 아... 이 구슬을 의뢰한 의뢰한 그 중생 그 중생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번편에도 얘기했지만 자기 스스로가 참 기특했던 게 이, 이혼을 했어 이혼을 했는데 전 남편 집구석을 자기가 풀어주겠다 왜? 자기 자식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풀어 주겠다. 그래 가지고 그 그간의 과정을 잠깐 그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면 그래요. 그랬는 그런 과정에서 이 천의를 만나기 전에 몇번그 했대요. 그러니까 이혼한 후 후에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천도제를 지내고 그 집안 전 남편 집안 일을 한다고 하겠다고 구슬하고 그렇겠지만 해결이 전혀 안된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일만 벌려놨어. 응? 어 저번 영상에 그랬어요. 큰 욕조, 목욕탕, 욕조에 옷가지가 잔뜩 담겨져 있더라.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옷을 세탁을 하려고 하면은 다 묵은 옷다꺼잡아려 가지고. 뭐 세탁기를 돌리든, 뭐 손빨래를 하든, 이래가지고서는 마무리 탈탈탈해가지고 헹구고 헹궈서 딱 넣는 거 여기까지 끝나야 되는데 전에 그 구슬을 의리했던 무당은 어디까지만 했느냐 그잡아내가지고탕 속에 담그는 거 거기까지만 한 거예요. 응? 거기까지만. 그것까지 해놓고 아, 야잘 됐어, 야야야야, 야, 야. 이제 앞으로 다복 받을 거야. <웃음> 이 지랄로 해서 끝내버린 거예요 이제 어? 에, 여기서 만약에 여기 대전이에요 대전에서 서울을 간다 그럼 서울까지 도착을 어떻게든 뭐새길로 가든 고속도로 가든 뭐 국도로 가든 산길로 가든 서울까지 가야 되는데 어떻게든 그게 아니고 가다가 저만큼 서울 저 남산이나 이렇게 저 멀리 보이니까 야 서울 다 왔어 야야 끝났어 이제 하고 거기서 이제 멈춰버린 응?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야. <웃음> 그러다가 그 아침에 이제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천일이 꿈을 꿨는데 그 내용인 즉 신령님들께서 알려주 일처리 그 집안 천도제 대분들 모레 보름날 천도제나 그집안 구슬하는 조상구슬하는 데 있어서 그 처리 결과 그거를 천이라는 데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아침 아, 정확하게는 이천들이 5시 25분 아, 이때 딱 꿈을 꾸고 일어났어요. 새비도 일어나서 아, 그 중생한테 문자로 주고 문자로 주고 정리 처리하고 지금 전원의 신령들께 인사 올리고, 응? 옥수 발언? 올리고. 그, 잠깐, 이게 도대체 꿈 내용을 천일이 정리하느라고 쭉 정리하고, 그렇겠습니다만은. 그 집안 일을 처리 결과를 보여주는데, 천일이께서, 야, 꿈꿨다, 꿈꿨다 해가지고, 이런, 딱 알려줬더니, 그 중생이 뭔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가 답이 문자가 왔어요. 이거 괜히 자기가 또, 응? 들썩거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어? 하는 얘기를 천일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천일이 그런 얘기, 그런 답을 해줬어요. 야, 풍신 지랄하고 있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네가 괜히 들썩거리는 게 아니라, 네가 이미 괜히 들썩거려 나가지고, 응? 들썩거려 나가지고, 이미 다 어질러 놓은 상황이다. 새로 일을 벌리는 게 아니고 이미 벌려놨어 그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가 안 됐던 거예요 마무리 결론적으로는 전시댁 사람들은 그런 걸이해도잘 못해 어? 그러니까 마무리를 누가 해야 돼안 하고 그냥 내계였으면 그런데 어떻게 그냥 뭐 그냥 <웃음> 각자 인생대로 살다가 죽어버리자 이러고 살았으면 괜찮았을 것을 본인 딴에는 자식 생각하고 자기 자식, 자기가 이혼했으니까 다 끝난 거예요, 본인은. 자기 자식 걱정이 앞서서 본인이 해결하,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그전부당이 해결을 못하고 수셔만 놓고 벌려만 성, 벌려놓고 마무리가 안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놓은 거 저놈의 집구석에서는 이해를 못하지. 그, 누가 마무리할 거야? 마무리를. 이 천일이 저번 편에 그랬을 거예요. 천, 이 천일은 그 시집, 자기네 구속을 했을지 몰라도, 시, 자기네 전, 시집, 응? 전 남편 집구속까지 그렇게 이혼하고 구됐다고, 그거 몰랐어요, 그거.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거 알았지. 결국 마무리 누가 해야 되는 거야? 찍어야 되는 거지, 뭐. 지가 수석거리고, 수석거리고 벌려놨으니까. 마무리를 못한 것은 전 무당 잘못이지만, 그 의뢰한 건 본인이잖아. 어? 그러면서 본인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괜히 수석거리나 이런 생각이 든다 하길래, 천일이 그런식으로 표현을 해줬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이 뭐였냐면, 그래서 이 천일이 저번 편 영상에 그랬어요. 욕조에 옷가지가 잔뜩 담겨 있었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옆면 보니까, 물고기고 뭐고, 뭐, 기타, 뭐, 이런 것들이, 짐승들이 막, 동물들이 막 죽어서 막, 썩은 내가, 코를 진동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시체 썩은 데까지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드러내서 맡긴 처음이었다. 그런 거 있었어요. 저번 편에. 근데, 저들이, 의문점을 그거를 보고 가만히 가지면서도 그 집안의 업이라든지 그 잘못 이런 거는 그렇게 보여주고 그랬는데 딱히 묶여 있거나 못간 귀신들이나 이런 건잘안 보이는 거예요 응? 안 보여 그게 어제 그지 한 이틀 전인가 그렇게 이틀 전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아마 오늘이 그, 지금, 그 일하는 제가 집 초를 밝힌 지가 월요일부터 해서 월, 화, 수, 목. 목일 4일째. <웃음> 이틀째 되는 날, 그 상황, 무탕과 물고기 폐사한 거, 이걸 보여주셨고, 오늘 이제 4일째. 4일째인데. 그러니까, 초리 생각에, 어, 의외로 무지하게 어려운 곳인데그 놈의 집구석 살아온 형태나 집안 내력으로 봐서는 무지하게 어려운 곳인데 천일이 저번 영상에 그랬죠. 마, 저번 영상 말미에 그런 얘기했어요출용일전 안에서 쭈르룩 이제 뭐, 이게, 이게 그, 그, 판 내용에 대해서 쭉 정리하고 뽑고, 니 정리, 천일이 스스로가 여쭤가지고, 막 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의외로 이게 참, 이게 간단할 수가 있구나. 어? 그러니까. 쉽다 쉬운 곳이다 이게 아니고 굿판에서 저집구석 저, 집어 저집 구석 풀어가는 게 의외로 간단하게 풀릴 수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빨랫거리가 너리 업장 업그 집안에 요 이게 해결이 안된 그거 하고 그막 동물들 어? 죽어가지고 막 썩어 나가는 그러한 장면 그런 거 그런 걸 봤을 때 깨끗이 청소만 하면 되니까 응? 오히려 간단할 수가 있겠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천일이 천일한테 보여주시거나 알려진 뜻은 이 묶여있는 귀신, 조상 응? 조상, 또저 진옥이, 됐다 힘든 귀신 이러한 것들이 안 보이더라는 거죠 희한타, 희한타 했는데 오늘에서 답이 풀렸어요. 오늘 꿈으로 뭐였느냐? 아, 전리 누군가 이제 대리운전을 해줘요. 대리운전. 그 대리운전은 뭐냐면 그 당사자, 당사자를 저 저승세계로 데려다 준다는 의미예요. 대리운전. 응? 대리운전. <웃음> 그래서 대리운전을 해준다, 그러는데 젊은 사람이 있었어요. 한, 뭐, 한3 40? 40살도 아니고, 20, 20대, 30대 정도? 한3 40대 되면 되겠다. 근데 우리, 우리 인간, 인간 기준해 가지고. 데려야 다고데려간다 차를 몰고, 그 사람 차를 몰고, 간다고 목적지를 갔어요. 가는데 가기 전에, 다른 차가 하나 있었어요. 다른 차. 차가 있었는데, 뭐, 차를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넘어가고, 이제 넘어가서 딴차 하나 보고, 그 사람 차를 끌고 갔다 말이죠. 도착을 했어. 도착을 했어. 요금을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요금을 천지 요걸 봤는데, 우리 노란 서리봉투 있죠? 노란 서리봉투. 그걸 세 개를 주더라고요. 아니, 그냥 돈을 주면 되지. 그걸 왜 주냐고. 노란 노란 봉투 세 개를 딱 줘요. 그래서 받아들고, 저들은 각 봉투마다 돈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받아들고 도착지에 갔는데 이 남자 젊은 남자 젊은 남자는 자기 차 자기 그 내가 데, 데이, 차를 끌다 준거 허양발이 뭐. 여러분들 대리운전 하면 막 술만 먹은 사람 대리운전 해준다 그건 현재고 우리 인간 세계이고 천일이 얘기, 얘기하는 것은 저승세계나 다른 세상 얘기예요 <웃음> 그래서 딱그 도착을 하니 그 젊은 남자는 자기 차를 몰고 그냥 도로로 가로질러 가지고 샥 하니 그냥 달려가더라고요 가 가는데 앞을 보고 운전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닐일이 만보야 뭐 음료수를 먹었나 뭘 어쩌나 하면서 막 신나가지고 어? 그 저기 그훅 주적 훅 주적 생각하면 돼요 막 그런 식으로 샥 해가지고 그게 처들이 딱 봤을 때저 <웃음> 새끼 여차하면 사건나게 생겼어 막압도안봐 그냥 막 내달리는 거야 얼마나 신났나 그런데도 사고 안 나고 잘 가더라고요 여랬다 버리고 그래서 이제 개한대에 이제 봉투 세 개를 서류 개한대, 그 젊은이한테 받았어요. 서류 세 개. 딱 받아들고, 이게그 안에 돈이 제대로 있나? 이제 꺼내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그 와중에 정확하게 거기서 주고받은 단어는 천일이 까먹었어요. 까먹었는데, 뭐라고 뭐라고 하다 보니까, 천일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 응, 아까 니가 봤던 차도 저기 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 그래요? 하고 딱 봤더니 뭐냐면, 천일이 출발하기 전에 봤던 다른 차, 그, 준중형이었었어요. 여러분, 저차적으로 하면 아반떼 정도 생각하면 될 거예요. 아반떼. 다른 서 있는 차를 보고, 보고, 천일은 정작 그 젊은 남자 차를 끌고 이동을 했는데, 이 봤던 그 아반떼, 아반떼 이 차를 누군가가 천일보다 먼저 그, 그 장소, 천일이 도착한 장소에 끌어다가 나왔더라고요. 견인차를 끌고 왔던 그 어부바 차, 고장난 차, 싣고 다기는 차. 그 차에 싣고 왔던, 어쨌든 누가 운전하고 온건 아니고 이미 차가 거기에 뭐 트레일러에 싣고 왔던 도착이 있더라고요. 그 차가 다른 차 아반떼가 그러면서 뭔 얘기 끝에 어, 아까 네가 봤던 차 저기 네가 저기 했던 차 저기 이미 와 있어?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래요? 저 누가 끌고 왔지? 이렇게 하면서 보는데 천일이랑 그 대화를 나누던 사람 어, 뭐 이제 나이가 천일보다는 한 10살이나 뭐 이상 들어보이는 그런 남자였어요. 젊은 남자에는 천일이 차를 인기해주자마자 자식차 끌고 휑! 아니, 막 힛나가지고 누르랄라 하러 가버렸고, 천일과 나이 좀 있는 남자, 그리고 또 다른 남자가 있었어요. 또 다른 남자. 이게 누구였냐? 얘기가 아주 복잡한 거지, 안 복잡해. <웃음> 천일이 그, 그, 세세한 상황을 묘사시켜주려니까, 이러는 건데, 천일이랑 대화를 하던 야 니가 그, 야, 네가 네가, 네가 그 봤던 차 저기 와 있어 하고 얘기하던 그 남자 나이가 들어 보이는그 남자가 있었고 그 남자 옆에 누가 다른 남자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 누구냐 하면 그 아반떼 차 주라는 거예요 아반떼 차 주인 응? 그러니까 그 차가 도착을 했고 천일이 그 서류를 받고 그 서류봉투 그런 와중에 그 차를 자기 차라고 아반떠가 자기 차래 다른 남자 하면서 끌고 간다고 막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천일이 타치할 건 아니니까 어차피 신용차도 아니고 그러는데 그 누구요? 윙하 그 젊은 놈 행하니 가면서 자기 차라고 가면 내가 그 나이 많은 아저씨한테아 변호사님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봉투 세개를 나한테 줬고 그걸 내가 받아들었고 제가 변호사님 좀 가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휙 가버렸고 그 다른 남자 아지한테 차줘 얘도 이렇게 간다 거리 렇 가는 거예요 얘도 아닌데 그 아저씨지 <웃음> 간다고 하는데 그 천일은 그 봉투 안에 돈이 들었나 싶어 가지고 아니 돈을 주는 줄알더니그 봉투 이만원 서류만 주니까 그거 봉투를 찢었어요 와, 뭐가 들었나 그랬더니 이게 지랄인 게 뭐라고 써있냐면 은그 서류가 한장딱 들었는데 각 봉투마다 서류 하나씩 들었는 거예요 뭐라고 써있느냐그배송되운 자동차 배송되어 온 자동차가 자기네가 보낼 때와 이상이 없는 상, 없는지 그 기록을 체크를 한 거고 이상이 없을 때는 여기다가 사인을 해라. 다시 말해서 차가 아무 탈 없이 거기에 도착을 했으면 그차 상태를 확인하고 여기다 사인 해서 줘라. 그래서 사인, 사인한 데, 사인해서 이 천일한데, 보내라는 거예요. 보내면, 그때서야,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젠장. <웃음> 아니, 천일은, 차를, 그태우관간 놈, 그거 태워다 줬죠. 그 다음에 또그 옆에 탁송, 그 말에 탁송이라고 그래, 탁송. 차만 보내는 거. 어? 맞아. 탁송이라고 그래. 근데 탁송은, 개인 기사가 모르다 주는 경우도 있고 그냥 큰 트레일러에다가 차 잔뜩 싣고 옮겨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누가 끌고 온게 아니야 그런 식으로 이제 캐리어에 싣고 옹인 거예요 이제 그 천일도 그 서류 내용을 읽어보니까 황당한 거지 아니 도착했으면 지랄하고 돈을 주든지 그러지 그 양반한테 변호사라는 사람한테 확인하고 사인해 사인 주라는 거야 그럼 내가 그 서류를 다시 들고 다시 와야지, 나한테 돈을 주겠다는 거지. 아, 이, 이, 이, 이 천일은 거기서 짜증난 건 아니고, 황당했어요. 어, 7월 2인병 하고 자빠졌네. 왜이 지랄이요? 그런 상황에서, <웃음> 변호사 사람, 변호사라는 사람이, 그, 자기 친구 아반떼 끌고 간다. 야, 친구 나 갈게. 그리고 그러니까, 어, 그래, 가. 어 가면서, 간다고 하면서 자기 사무실로 올라간다고 간 걸, 그 와중에 천일이 서, 뜯어보고, 그 서류 확인을 해보고, 아, 지랄이시하면서 음, 그 가려고 막 올라가는 가는? 그 변호사를 불렀어요. 응? 음? 아, 변호사님, 변호사님, 어라, 아, 이라 어라, 어라, 어라, 막 해더니 가다 말고 힐까 가쳤다고그러면 어, 어, 왜 그러냐고 이게 그러더라고서, 아니 뭐 지랄이네 이거, 여기 보니까 이 서류 보니까 이거 뭐 사인 받으라네 그래야 돈 준다는디? <웃음> 그러면서 서류를. 건네면서 나머지 봉다뜯어다 다 똑같은 내용이야 그세 장이 어? 아유 씨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러냐고 하면서 자기 사무실로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는데 3층이더라고 3층 나는 그 양반 뒤따라 딸라 딸라 딸라 왜 소리도 사인 받아야 되니까 어? 부장을 받든지 따라 올라가는데 마지막 3층 올라가는데 계단이 요만큼 좁고 난간도 없어. 근데 그 양반은 잘도 올라가. 계단을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아래 치다 보니까 여차하면 떨어져 뒤지게 생겼어. 아이고, 그대가 변호사님 아이고, 변호사님, 나이못 올라가. 이거 나 고소공포, 고소공포증 있어가지고 나못 올라가니까 <웃음> 변호사님, 이거 사인해서 내려보내줘요. 그래, 나 올라가다 말고 삼층 다 올라가다가 올라가다 말고 내려버렸어. 이천일이. 내려어 내려가지고서는 2층에 이렇게 하고 보니까, 좀 있으니까 아주 그냥 난리 났어. 갑자기 1층 주차장에 그 차들이 많았었는데, 막 분주하게 막뭔일난것 같이 막 사람들이 막 움직이면서 1층 주차장에 주차된 차들을 싹 빼더라고. 근데 또그와도대또 그 어떻게 했냐면, 내 차가 따로 그쪽에 있대. 입구 쪽에. 주차 입구 쪽에. 내 차가 없는데. 젊은의 차를 끌고, 끌어다 줬기 때문에, 거기 내 차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내 차가 어디 한적에 있나 봐. 다른 차들 막다 빼길래, 어 가만있어 봐, 시발내 차도 빼야되나? 에이, 모르겠다. 그래서 나 이제 안 한다고. 내 떴버렸어요. 응? 그러더니 아래 그 직원들이나 뭐 차주들이 막 자기 차다 빼. 주차장이 막확 비었어, 이제, 순간. 그게 뭐야, 이게. 시발 원룸이 오는 게뭐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차가 무앙하고 한 대가 와서 쫙쓰는데 차가 우리 지상에서 보는 차가 아니에요. 차가 지상에 없는 차야. 여러분들 그 저기 컨버터블 그 스포츠카, 스포츠카 컨버터블이라 지붕 열리는 거그차 생각하면 돼요. 고급 컨버터블 그 스포츠카 거기에다가 그차그그가 차가 폭이 옆로 하나 더 붙인 거 많아 한거 이해되나 차가 두 대가 두대두 대가 부, 두 대를 붙여서 늘리는 만큼 폭이 넓어요. 자 음? 이해가 되죠? 우리 기존 차차 차 중에 그 폭이 한 개가 더 넓어 그 정도 이만큼 넓은 거야 기존 차 폭이 많으면 이만큼 더 넓은 거야. 이해되죠? 그런 차가, 아, 색깔이 하얀색이었구나. <웃음> 그런 차가 갑자기 샥, 막, 굉음을 올리면서 막 샥, 들어오면서, 끼 하고 딱 쓰니까, 카메라맨, 경호원, 응? 경호원하고, 그 카메라, 파파, 어, 카파라치 생각해도 되잖아요. 이반 카파라치나 방송적인 하이가 뭐그래나 뒤따라서 막 우르르 들어오면서 막쫙 깔리는 거예요. <웃음> 처음에 그래도 선일은 뭐요? 처음에 주차장 막 치울 때 이거 뭐요? 대통령이라도 오나? 하면서 그 아래 그 2층에서 아래쪽으로 계속 다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다본 거야 그 상황을. 그래서 거기에서 차에서 <웃음> 한 사람이 내려가지고 1층 들어가더라고. 1층이 여기 미용실인가 뭐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샥 들어가더라고요. 나머지 도 우르르 따라 들어가고, 막쫙 경호하고, 카메라맨도 따라 붙고, 그저 새끼는 모여주고 이제 천일은 쳐다보다가, 이제 서류는 받아야 되니까, 그 와중에 잠깐 본 거예요. 어, 아, 저, 저 새끼, 뭐, 그러면 차도, 아, 씨, 왜차 저, 어디, 뭐, 저런 차가 다 있어? 막 이렇게 쳐다보고. 그래서 그, 그, 누군가였던 옆에 그 2층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그, 아가씨인가? 누구한테 천일이 물었어요. 아 저, 쟤 누구예요, 쟤? 응? 했더니, 그 아가씨인가? 여자분이 천일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 이거 돌. 아이돌 할때돌 생각하면 돼요. 아이돌. 아이돌 할때 돌. 음. 돌 중에 돌 여덟. 여덟 명의 돌 중에 하나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응? 여덟 명의 돌 중에 하나다 <웃음> 내가 저승의 열대왕을 알아도 여덟 돌을 모르겠어 <웃음> 하여튼 그러면 서로, 그래서 아이고, 저런 차는 저도 아무도 못끌었네 저런 자식 어떻게 유지를 해? 어? 그런 얘기를 막 했다고요. 서로 이제, 그렇게 하다가 다 깼어요. 거기까지가 아침 꿈이야. 응? 그러면 이거랑 일이랑 천도제랑 무슨 관계가 있냐고, 이제부터 여러분 잠깐 풀어줄게. 지금 이게 오늘, 그것까지 설명하려니까 말이 길어지네, 오늘. <웃음> 어, 아까 얘기로 들어가서 그 집안, 천도지하는 집안에서 그 옷가지랑 그 동물도 죽어나가는 거, 죽어, 뭐, 이런, 요것만 설명을 보였다겠죠. 그리고 일반 군웅에 묶였거나 이러한 조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안 보였다고 했어요. 아까 전에. 그 천일이 차를 대리운전 해주고 차, 차만 갖다가 줘서 아반떼 차 주인이 끌고 가고 누구냐? 그 신이에요. 신 신이에요. 신명들이에요. 이 구슬하는 집구석 응? 전남편 집안 그 집안들의 신이에요. 신그 집안 어느 때윗대에 누군가가 그뭐였지 맞다. 그 무당 뭐 이렇게 하고 살았다 그랬어요. 뭐, 할머니인가, 증조 할머니가, 고조 할머니가, 뭐 하이가 무조건가 했대. 그런 얘기 천일이 들은 것 같아요. 그 집안, 그 집안의 신들이에요. 신들. 결론적으로는 묶여있거나 막혀있거나 이런 조상들이 없는데 문제는 뭐였느냐? 그 신들. 신들이 해결이 안 됐던 거예요. 안 됐어. 그래서, 천일이 그 젊은, 젊은애, 아, 삼, 사십대, 얘 태우고 갔고, 얘가 봉투가 세개줬다랬어요 태우고 가서, 거기까지, 그 미용실, 1층 미용실이고, 3층 그 변호사 사무실, 그 건물, 거기까지 세 거기까지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저승계를 보면 돼요. 저승계. 그래서, 그 아이 젊은의 차는 내가 거기까지 데려다 줬고, 응? 그리고 그러니까 걔는 신난 거지. 여전껏 자기 차를 운전해 줄, 운전해서 거기까지 데려다 줄 저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아, 그냥 지어 끌고 가면 되지. 이럴 수가 있죠. 그죠? 맞아요. 그냥 끌고 가면 돼. 근데 문제는 벌을 받거나, 묶여 있거나, 그러면 지쳐지면 운전을 못 해요.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못 풀어낸 거예요. 그 양반도 하나. 그러니까 그 양반은 도착 거기에 도착하라니까 이제는 뭐예요? 내 세상이지 뭐, 신났지 뭐. 그러니까 막 누르랄라 하면서 왕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자기 갈대로. 두 번째 아반떼 주인. 그 양반도 신이에요, 신명이에요. 아반떼 주인은 천상계로 다시 올라가 가지고 저승계로 올라가서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그래서, 아반떼가 뭐냐, 차가 뭐냐. 그거는, 신들이 자기가 불릴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이렇게, 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군인. 옛날, 군사. 그 사람들은 칼이 있어야 싸울 거 아니야. 칼. 칼 없으면, 칼 없고 그냥 맨몸으로 가가지고 싸움할 수가 있어요? 못 싸우지. 그 칼로 봐도 되고. 현재 현재 군인들. 총이 있어야 되잖아. 총이든 미사일이든 뭐가 있어야 될거아닌가요 어? 총도 없이 그냥 가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해? 그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거기서, 거기서 차의 개념은. 다시 말해서 그 신들이, 그각 신, 그 신들이 자기들이 움직이고 운영할 수 있는 그 수단. 수단. 그게 바로 그런 식으로 표출이 돼요. 천일이 몇번 얘기했어요. 신들의 능력이 차로 이렇게 보일 때는, 그때 말로, 뭐야, 모닝, 아반떼, 뭐, 그랜저, 에쿠스, 이런 등급으로 보인다고 했어요, 그게. 그런 식으로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아반떼 주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이미 그 양반은 하늘세계로 올라갔어. 그 양반 같은 경우는 올라가 있는데, 자기 자기가 이승이 내려와서 운용을 하는 그러한 장비라든지 자기가 그, 그러니까 움직여있는 뭐 그런 것들 그거를 못 가지고 갔던 거예요 못 가져갔어 그걸 빼서 가져갔어야 되는데 못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천일이 움직여가지고 탁송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다가 그 양반한테 줘버린 거예요 아한테 주인한테는. 자, 물건 찾아준 거야. 그 양반은 물건 찾아준 거고, 젊은애, 3 40대, 이 아이는, 아예, 그 지도 집, 뭐, 뭐 천상에 못 올라가고, 저선생에 못 올라가고, 이승에 계속 있었던 걸 놀자판으로. 걔야말로, 뭐, 이승에 그냥 묶여있는 여적껏 묶여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천일이 그 차와 그, 그 신을 데려다가, 저버린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양반들 젊은아이랑, 그, 아반데 주인은 일반, 일반 조상 귀신이 아니에요. 귀신이 아니야. 신이에요, 신. 천일한데 예전에, 예전에 왔다가 딱 많이 닦으시고 가시는 분들을 보면은 각기, 자기 차 모양이 다 그렇게 보이고, 딱 그렇게 가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천일이 그걸 알아요. 두 분, 그니까 그, 거기서 여자 오늘 보여준 것은 여자 할머니나 뭐 선녀나 애기들 이런 거 없었어요. 그 둘, 그 젊은애, 하고 날아가네. 개차 대학과 스포츠가 비슷했었는데, 오픈카. 그다음에 아반떼 주인, 그뼈이다중고 여기서 여러분들, 그, 변호사가 뭐냐, 이런 얘기 할 수가 있죠여러분 이,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 설명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신과 함께 있죠. 신과 함께, 영화. 응? 영화. 거기서 차사들이 있잖아. 일치사에 걸쳐서 얘네들이, 응? 그, 뭐, 귀인이라고 개까지 재판받고 그러잖아. 얘네들은 원래 그하늘의 재판하는 역할이 아니야. 얘네들은 귀신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승영 와가지고. 망자만 끌고 가는 역할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원작 만화에서는 원래 어떻게 나오냐면 변호사가 따로 나와 변호사가 그래서 원작 만화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기 쉽게끔 망자를 변호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 인물을 등장시켜요 원작 만화에서는 그런데 영화에서는 그 변호사 역할을 그 저승사자들한테 같이 뽑아버린 거야 그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천일일이 그 만났던 소리를 주면서 사인하라고 했던 그 변호사 신과 함께 나오는 변호사 정도로 생각은 맞아요. 다시 말하면 천상계 그 양반도 천상계 신인 거예요. 신 천상계 아셨죠? 그러니까 천일일 가서 사인해라. 이거 해줘야지 됐나? 그래서 저 봉투 세개 뒤밀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 여덟 돌, 여덟 팔돌 중에 하나. 하나라 했던 막그 스포츠카. 응? 컨버터블쫙 끌고 들어와가지고, 1층에 미용신이가 들어갔다고 하는 그 양반. 그 양반은 그 천상기에 뭐잘 나가는 신 중에 하나겠지. 응? 하여튼 차가, 그 정도 폭. 어? 연어 차 차폭이. <웃음> 차폭이 만약에 뭐 2m짜리다. 그럼 걔는 그걔차는 3m짜리야. 차폭이. 참 이거 뭐뭐 뭐 우리 그 여기 없다니까. 이이 지상 세계에 그런 차 없어요. 그렇더라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웃음> 아침꿈으로 천일한테 알려준 것은 결국은 뭐예요? 그렇게 해결한 거예요. 그 집안. 그 집안에 여저껏 오셨다가, 응? 물건, 자기저기를 놓고 갔던 그신 물건을 갖다 찾아주고, 또 이승을,